안녕하세요 임재와동행입니다 오늘의 간증은 제 커뮤니티의 기록을 어 영상으로 만들어 봐요 새로 오신 분들은 간증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령행전에 관련된 저의 재생 목록에 보면 간증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 교회 종교형들 관련된 영상까지 그리고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뭐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 건데 어~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정말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저 사람이 있이야뭐 신비주의야 이러는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아직까지 저에, 저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건 아직 모르겠지만 제 채널이 진짜 커지는 게 어쩔 때는 정말 싫을 정도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하는 종교의 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간증하려고 하다 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레마의 음성이 현실에 일어나고 말씀과 연결되고 저는 이게 다 SNS 기록을 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꾸며는 얘기가 아니고 또 지금 제 커뮤니티에 매일 간증을 사실은 올리고 있고 12월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 채널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도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뭐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를 두고 좀 이상하다고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비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저희 아이를 이제 영적 훈련을 좀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한 5살 이후부터 영적 훈련을 시켰는데 아이를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축사를 시키는 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단순해요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빠샤 가 <웃음>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빠샤 가 <웃음>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거나 할때 그리고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줄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저는 마술, 요술 이런 거다 지금 아이들이 보는 책 모든 내상에서 보는 거 모두 다 마술 그리고 뭐 딥스테이트의 그런 상징 그러니까 사탄의 상징 이런 거거든요. 모조리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다 사탄의 문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꼼꼼히 가르쳤어요. 어쩔 때는 이제 말씀으 이렇게 선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굴복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축사를 했는데 축사한 이유가 꿈에서 이제 학원 언니가 초록 괴물을 그림을 그려준 뒤에 그 뒤에 빨간 로봇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괴물이랑 이제 싸움이 붙었죠. 예수 이름으로 빠샤가 했더니 그 괴물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빠샤가 밖에 못하면서 라고 놀리더랍니다. 놀랍죠. 평상시에는 이제 꿈에서 이렇게 축사하면은 마귀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이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나는 만큼 딱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괴물이 어디로 갔냐면 저희 남편 방으로 도망을 가서 이 마귀가 체력을 보충을 하더랍니다 <웃음> 저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저희 집 화장실에 문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만 말씀이죠 아멘 자 이렇게 어 붙여놨죠 자만 말씀도 보이고 지금 에베, 에베소서 말씀도 보이는데 딱 붙여놨는데 저희 아이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본 것을 꿈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게 이제 1월 29일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1월 30일 때그 당시 이제 쫑긋 어플을 제가 썼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죠. 이 말씀 어제 주일에 간증에 올렸던 그 말씀. 저희 아이가 마귀 축사했던그 말씀이네요. 대박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 받은 거를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1월 30일 12시 34분에 제가 올려놨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말씀이 제 채널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 채널 안에 지금 사역자님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지도 몇몇 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동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저에게 주시는사 달란트, 직임을 이렇게 여러분께 활용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천안에서 여러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이런 것들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꿈을 꾸고 축사를 하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지만 어, 영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분들은 그냥 어, 신비주의 같아 말도 안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게끔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 또한 어, 저의 이제 멘토님들 그런 말씀 영상을 듣고 있어요. 엄마 멘토도 만났고 아빠 멘토도 만났죠. 영적 멘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유튜브를 하게끔 인도해주신 목사님도 제가 멘, 멘토로 계속 섬기고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 멘토죠.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를 또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런 직임이 그 기도가 뭐 말씀이 이제 풀어지면 또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사적인 것, 능력은 나타나겠죠 지금은 뭐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상 만들면서 계속 말씀을 보게끔 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유튜브 안 하면 뭐 얼마나 성경을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는 정도일 테고 어. 어쨌든 저는 치유하고 축사, 가르치는 것 전도 다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그 중에 라도 하나라도 빠지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더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더한 것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나 축복을 받거나 또 축사가 일어나거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예수님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자꾸 이단시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어떤 축사를 할 생각도 안하고 정말 성도들은 막 귀신에 막 치이고 그래도 아무런 저기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역자들이죠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할래요 어, 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도전이 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아이 6살 때부터 마기를 축사했는데 사역자이신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님이신 여러분이 마기를 축사를 못한다? 할 생각을 안한다? 후 정말 게으른 것 같아 요 그냥 나 막이랑 그냥 계속 살아야겠다 죄를 해결 생각도 없고 축사할 생각도 없구나 계속 병 아프면 계속 병원만 가는구나 병원을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병원만 가는 건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과 창조주로 생각을 안 해서 병원만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 오늘 간단히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이것도 편집하다 보면 좀 짧아지겠죠. 제가 말씀을 어, 엮어서 이렇게 연결연결해서 만들고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 터치 연결 연결 해줄수 있는 말씀이니까 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간증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집중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일부러 몇장몇장 몇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연결 연결 하려고 메타인지죠 <웃음> 그렇게 많이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막도 넣고 또 선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제 것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